네, 어 괜찮네. 어이 아, 되게 괜찮은데? 자,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수님입니다. 이번 전시회 때 새로 선보일 어, 대시보드 통합 대시보드 UI가 어, 새롭게 나왔습니다. 어, 기존 CMS. 네. 기존 cms 에 포함될 예정이고요예 네, 저희 컨셉 뭐 cms 에다 담기는 거니까요 어 이거는 이제 우선은 주차장 관련된 내용만 지금 넣어 놨습니다 주차 대수라든가 뭐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벤트들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각그 주차 라인별로 이제 그 표현을 할수있고요 어... 이런 여러가지 이것들은 제이 저희가 직접 다 만든 거라서 커스터마이징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차장 그림 같은 경우도 DWG나 PDF나 그 도면 파일을 읽어드려서 쓸데없는 선들이나 이런 것들 은다 날리고 주차장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부분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만 우리가 따와서 어, 이미지로 저희가 만듭니다. 예. 그걸 집어넣어서 DWG 파일 같은 것들을 로딩을 해서 저희 이미지로 바꿉니다. 이렇게 예. 나머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번에 아, 전시장에서 새롭게 선보일 우리 그 그래픽 그 통합 대시보드죠. 이거 예. 새롭게 전시장에 시연을 할 거니까요. 어. 뭐, 앞으로 다른 기능도 많이 들어가겠죠. 예. 네. 하여튼, 전시장에, 뭐, 오셔서 직접 이렇게 경험해보시고, 어, 보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어 전시장에 많이, 많이들 저, 찾아오세요. 자, 그러면,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다들 전시장에서 뵙겠습니다.